you 높은 것 같아. 넓고 넓고 사이지 사람 되라 이 그 보다도 넓은 것 같아.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. 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. 주신 은혜를 주시